미 되게 네.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험가 여러분들이 모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게 영상 나올 올라오게 되는 거죠 아니 저희, 저희 게임 디자인 팀장님. 제가 아, 오면은 지금 같이 사이좋게 있지만, 이따가 저희 이제 키워드 독할 때는 아, 제가 또이 모험가님들의 이야기를 좀 물어볼 수 있어서 미리 양해를 하시길 니다 거침없이 물어봐 주십시오. 네. 아, 어, 안녕하세요. 저희 또. 전사 모바일 총괄 실장님 안녕하세요 아 저희 김찬 님입니다 네. 표 준비 잘 하셨어요? 어우 떨리네요 근스제아힘된다 <웃음> <아니, 힘들습니다. 웃음> 평소에 말씀 이렇게 잘 하시면서 <웃음> 그러게요 그러니까요. 지금 다들 많이 긴장하고 있는데 이따가 영상에서는 또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그만 가야 되겠다 <웃음> 아 어, 이거 왜 찍어? 이게 있으니까 뭔가 되게 <웃음> 마무리, 마무리만 해줘. <웃음> 마무리 해줘 어. 마무리? 마무리 집에 가서 할거에요 아 브이로그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아 아, 오케이 오케이 해볼게요 에이든 여기 잘 있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 집에 안 있었다는 점 어. 여기서 열심히 일했다는 점 맞아요 공지 올렸어요 공지 어. 채팅으로 그러니까. 가끔씩 가끔씩 나왔는데 잘하더라고 흑정련 모험 어. 아 잘했어요 잘했어? 어 이번엔 좀 잘했어 이거 에이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 내가 에이든이라면 <웃음> 이렇게 있을 거야 잘했어요 연에 무사히 잘 마무리했는데요. 함께 해주신 우리 보험가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하, 저도 오늘 어, 많은 걸 보고 좀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어요. 어, 저도 항상 더 발전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. 우리 모두 함께 온사망에서 계속 함께해요. 또곧또모 음, 뭐 하실 수 있잖아요. 거기 모뭐 하실 수 방송에서 배우자일 것 같아요. 오늘 너무 다들 고생하셨어요. 저는 곱창 시켜 먹고 잘 거예요, 이제. 밥 먹고 잘 거예요.